모험가 1등 아 약간 이 조합이면은 어 작고가 나왔네 이 조합이면은 근데 음. 이조합이 근데 늦은지 못쓸 것 같은데 딴거할까 지금 손도 안 풀렸으니까 좀 말씀하겠습니다 어, <웃음> 저기 벽이 왜 꼽혀? 개버그, 버그는 아니고 내가 못한 거지만 그냥 버그 타령 한번 해봤습니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아니 그건 개입하지 쪽에 막혀있지 않아? <웃음> 야 너는 맵을 모르냐? 웃기는. 내가 생각 모르는 줄 알았어. 야마 이거 포워드 박치기로 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좀차려할것 같아요. 말했잖아 박수기로 온다고. 거기 막히는. 마핑이랑... 제발 끝날 때까지만 잡아요. 아, 통툭툭툭징자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 하오 징그 타오나 어? 먼저 말한. 어, 먼저 시작. 지금 갈수 있나? 못 가네. 무언가가 있어서 해독기 진짜 녹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을까. 뭔가 왔다. 이거 골상이랑 같이 올 거란 말이죠. 말해서 골상의 부분도. 습... 아와 이거를 피하네. 잘한다. 이. 해독기 스기 걸어주고. 할게요 괜찮아요 저는 스키도 잡을거기 때문에 아안괜찮아 그래도 힘들긴하네 그래도 이제 뭐할거 없죠 어 있네 아나손개얼었네씨아나손개얼었어 미친 말도 안돼 이거를 해 <웃음> 어렵네. 아지간 데려갈 거리고. 약간 실수했다. 골상이랑 같이 잡으려면 지금 짱이야. 봐봐, 포워드가 이렇게 나대잖아 <웃음> 이런 건 노빠꾸가 짱이지 오케이 쥬쥬 와 이걸 이거 리거 노벤이라도 충분히 어렵지 않다는걸 보여줘 우산이가 아니면은 이정도한다 이 라는거를 똑똑히 보여주라고 얼마나 우산이가 똥인지 어? 똥인지 된장인지 뭐 찍어먹어, 찍어먹어봐야 아니, 아니지만은 <웃음> 뭘꺼져나 그냥 빨리 알아 빵빵상빵상빵상 기린가랑 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어안맞네 야야야 야적당히 야, 꺼져 이 새끼야 어? 아적당히 꺼져 뭐하는거야 적당히 꺼져 <웃음> 왜 안맞아 이거? 아 퇴이가 없네 이건 또야 뭔데니 왜 안맞아 야너 핵쟁이지? <웃음> 뭔데 왜 안맞아 <웃음> 핵쟁이 꺼져 핵쟁이 꺼져 핵쟁이는 안받는다 핵쟁이 꺼져 예 네, 물론 농담입니다 음, 계좌력 중도되는 여기 돌리고 있지 않나요? 안 돌리고 있네. 일단은, 골상에도 아직 커버 올 거기 때문에, 좀, 구역을 좀 넓게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출을 안 오거나. 어, 맞다. 이러면 구출을 안올 가능성은 좀 높죠. 너무 넓기 때문에. 빵! 빵! 빵야! 빵야! 이 새끼야 뭐하는 거야 그냥 뒤져야지 야 이등한테 어? 모기 빨면 좋아? 전판에 그렇게 어? 야무지게 똥 싸는 거 내가 야무지게 봤는데 임마 어? 뭐하는 거야? 야 전판에 야무지게 사죠 얘가 <웃음> 나이아스한테 얘가 나이아스한테 약점인 거 내가 응? 진작에 알았지 너는 나이아스한테 약하다는 거지 내가 어? 진작에 사전 조사를 해버렸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 내가 너의 카운터를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내려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디로 갔니? 뭐야? 항해소일 것 같은데 항해사가 오면은 일단 구출은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불피기 때문에 담사 원이네 안 돼. 되... 오면은 터트려요. 빵. 아드가 이저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나이스 생존자 레기 이등 점수야. 무지개부터 빨아볼게. 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고. 음 이게 생존자 이등이 맛인가? 아우 달달하구만. 달달구리하고만. 달달구리하고만. <웃음> 아야무지 맛있다. 야. 야 맛있구만. 자, 갑시다. 아, 근데 나는 근데 뭐지? 그러니까 운둔제가 분명히 더 좋... 뭐야, 항복이라 버리네.